중소! 내 계급장 보이지 나는 중위로 제대한 r o 트 c 출신 장교야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 DP 알지? DP의 약자가 뭔지 알아? D는 디저더 탈현병 그리고 펄슛. 뭐냐면 체포조란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DP는 탈현병 체포조란 뜻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국어로 탈현병은 다오빙 그 다음에 체포조는 쭈이 지주. 그래서 DP를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逃빙 쭈이 지주라고 할수 있지. 중성! 나그 d p 라는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DP를 보면서 과거 대학 군대에서 만났던 최악의 쓰레기 생각이 든다. 나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있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혹은 군대생활하면서 최악의 인간들을 만난 경험이 있을거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우리 함께 공감해보게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고 나갈 때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마 DP 드라마 거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 후임병을 밥 먹듯이 괴롭혔던 황정수가 제대한 날 조율병은 울면서 황장수의 팔 잡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과하고 가십시오 황장수는 그때 그말 듣지 않고 픽! 웃고 그냥 떠나는 거야 화가 난 조율병은 결국 타령해서 황장수에게 복수를 하지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조율병은 결국 헌병들에게 포위당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야 조율병이 자살하기 전에 자신을 쫓았던 DP조인 한호열 생병한테 했던 말이 있어 딱두 마디 말 한마디 말은 내가 괴롭힘 당하고 죽을 것같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딴 새끼 살리려고 또 한가지 말은 1953 우리 부대 수통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는데 수통도 안 받겠는데 무슨 두 마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병사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오로지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는 지휘관들의 이기적인 태도 그또 하나는 아무리 사회에서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부대의 부조리함 이두 가지를 풍자하고 있지 내 와이프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지다고 조율병이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맞아 조율병은 진정한 피해자야 하지만 법은 그를 용서하지 않아 법은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타령해 가지고 민간인 폭행한 조율병에게만 처벌을 가하지 그럼 황장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이야 자 이제는 내 군대 썰한 풀어볼까? 여기서 관련된 중국어 표현도 같이 배울거야 최악의 쓰레기 나는 전방부대에서 근무했거든 우리 부대에 A중사는 최악의 쓰레기가 있었어 말이 좀 과격하지? 내썰 끝까지 듣는다면 A중사가 왜 쓰레기인지 아마 다 공감할 수 있을거야 그 A중사는 자신의 업무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휘관한테 인정을 받았어 그런 탓인지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찔러 계급이 높은 소령한테까지 거의 반말씩 워트로 덤비는 거 봐봐 소령한테 덤볐던 중사가 과연 중위 나를 장교대접할까? 천만의 말씀이지 하루는 내 소대원이 A중사에게 맞았어 화가 난 내가 쫓아가서 A중사하고 언쟁을벌였지 그런데 해당 지휘관인 B대령은 결국 A중사 편을 들었어 정확한 상황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을 정말 분노케 할 만한 사건은 지금부터야 초집중! 책! A 중사는 화가 나면 일단 사병대에게 화풀이하고 동물학대해 내가 지나가서 봤는데 A 중사가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고 내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볼게 그 A 중사가 어떤 사병한테 야! 우리 아버지는 개 성놈 새끼다! 복명복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할수 있겠어? 어디 자기 부모를 욕할 수 있겠어? 근데 사병은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개상놈의 새끼다. 울면서 복명복창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멘탈이 강한 사병은 갑자기 철물을 확 집어들이면서 못하겠습니다.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A 중사가 결국은 그 대든 사병을 하극상으로 영창에 보내버렸어. A 중사가 동물학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뭔 개소리야? 우리 부대에는 고양이가 있었거든. 그 고양이가 날참 좋아해 왜냐면 내가 천성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요즘도 어떠냐면 밖에서 고양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고양이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나면 내 하루가 편해 그때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고양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했었어 그럼 그 고양이는 와저 아저씨 또나 맛있는 걸 사주겠구나 생각하면서 나만 보면 미우미우막 그러는 거야 아저씨 오늘도 닭강정 사주세요 오늘 군만두 사주세요. 그뜻 같았어.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불쌍한 게 있는데 애꾸눈이야. 그리고 몸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야. 또 하나 뭐냐면 다리를 막 절어. 그 이유를 사병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병들이 뭐라했지 알아? A 중사가 인두로 눈을 막 짖었대. 화만 나면 그 담뱃불로 고양이 몸 전체를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밥 먹듯이 고양이를 발로 차고 라이터로 막 고양이 머리를 막 찍는다는 거야. 그 고양이가 살아있던 것 자체가 지금도 기적이지. 그렇지? 그 고양이는 몸이 약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할 거야. 너무 불쌍해. 하지만 내가 직접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A 중사한테 항의는 못했어. 하루는 내가 이제 그 고양이하고 같이 그 밥을 먹고 있는데 A 중사가 나를 무시하고 고양이를 바로 찾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코로는 뭐야? 그러면서 딱 라이터를 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라이터 불로. 고양이를 지질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A 중사!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A 중사가 뭐라는 줄 알아? A 중사? 내가 당신 친구예요? 막 이러는 거 있지 자, 들었지 여러분들? 중사가 중요한 테 분명히 당신이라고 했어 이것은 내가 육보에다가정식을 보고하게 되면 그 A 중사는 최선 근고일년이야 이건 완전 하극사니까 그래도 그 나는 A 중사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A 중사가 뭐라는 줄 알아? 소영이 비키세요! 기분이 똑같은데! 그리고 나를 딱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야이 새끼 하지마! 그랬거든? 그때 A 중사가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결국 우리 둘은 사병들 앞에서 몸싸움했어 결과는 내가 그 A 중사를 기절시켰어 그래서 결국 A 중사는 병원 실려갔지 그 해당 지휘관인 B 대령은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안되겠다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나를 타부대로 전출 보낸 거야 여러분들 내가 A 중사 두둑에팬 것이 잘못한 건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항의를 했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잘못은 A 중사가 있는데 왜 저만 처벌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그 B 대링 한 소리가 자네에게 하극상 범한 것도 A 중사 병원에서 태어난 것 동시에 내가 그책임 묻겠네. 딱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심할 수밖에 안 썼다고 하더군. 근데 사실 만약에 그 A중사가 나한테 하극상 범하지 않았으면 아마 처벌을 나 혼자 받았을 거야 왠지 알아? 어쨌든 내가 a 중사구탄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었어 게다가 그 B대령은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했었거든 여러분들 내가 왜 A중사가 쓰레기라는지 알겠지? 아.. 어, 나더 이상 말 못해 나 생각만 없는고 혈압 몰라 어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자 이제는 우리 분위기 바꿔보자 여기서 중국어 표현 배워보자고 A중사가 나에게 했던 행동 뭐라고 할까? 바로 하극상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럼 하극상은 중국어로 샤크샹이라고 할까? 아니 하극상은 사자성으로 이샤판샹이라고 한다고 따라해볼까? 이샤판샹 자 그러면 이제 군대의 그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동지 여부더 이샤 반상 이게 뭔지 알아? 동지 여러분들 절대로 하극성을 범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지 자또 하나 A 중사가 고양이 학대하고 사병들 학대한 것은 뭐랄까 자, 학대하다 일단 뇌다그 다음에 고양이는 마오 그리고 사병은 슈빙이될수 있겠지 자, 동목구조지. 그러니까 일단은 고양이 학대하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뇌, 뗄, 마오. 그 다음에 사병을 학대하다. 뇌, 뗄, 쉐, 빙. 또 괴롭히다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자, 괴롭히다가 중국어 무엇일까? 따라 해볼까? 빠링 자, 그래서 사병을 괴롭히다 했으면 빠링 쉐, 빙. 이라고 할 수가 있어. 참, 맨 처음에 유튜브 방송했을 때모범택시 중국어를 찍었었거든. 여기 지금 괴롭히다, 왕따 걸리는 용어들이 총집합돼 있으니까 이 영상 클릭해서 보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조리하다 무엇일까? 따라해볼까? 베이 리 자, 그러면 부조리한 한국 군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베리더 한국어 쥔 자, 이해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요즘 군대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하지만 아직도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내 고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겠지 하지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제대로 조치를 안해준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니면 지인 부모님과 지인이 해당 부대 의 지휘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은 결국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해당 부대 지휘관은 그 부대의 부조리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진급 막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 영상 재밌게 봤나?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인사할게요. 총성!